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월 10일 그랑사가의 업데이트 되는 내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업데이트 되는 그랑사가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8시간 동안 점검이 진행됩니다 자, 패치되는 내용에는 업데이트 전에 꼭 계정 연동을 하라고 안내 사항이 나와있고요 주요 내용에는 신규 캐릭터 오르타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저번 업데이트 영상 때 유출된 캐릭터를 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와 이렇게 빠르게 업데이트 될줄 몰랐네요. 한번 신규 캐릭터 오르타 어떤 캐릭터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날 고용하시겠다. 그래! 당분간은 사이좋게 잘 해보자고 천개의 검! 쏟아져라! 애초워이 정도야 쉽지 아! 아직 멀었어 내 질가를 보여줄게 미친 어둠을 면! 경력하게 내게 힘을! 끝이다! 한제를내 의지를 보아! 내 과거? 그건 모르는 게 나을 거야. 자, 빛의 속성 캐릭터인 이 검객 오르타는 자, 스토리를 보니까 기사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갈빛에서 벌어진 사건의 계기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라스기사단과 인연을 맺었다고 하고요.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갈지는 이제 인게임에서 알아봐야 할것 같네요. 자 오르타는 어, 구매나 뽑기 형태가 아닌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로 등장하게 됩니다. 어, 예상과 다르게 그냥 무료로 바로 풀리게 되네요. 저는 이벤트를 뭐 클리어한다던가 스토리를 열어야지 이렇게 캐릭터가 등장할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르타의 속성은 빛속성 장비는 가죽장비, 카르트하고 나마리에가 끼는 장비를 같이 끼게 되고요. 어, 이게 검을 들고 있지만 속성은 마법 공격의 원거리 형태 캐릭터입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남캐가 원거리 공격을 하게 되죠. 아 근데 이렇게 멋있는 칼 들고 원거리 공격을 한다니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오르타가 등장함에 따라 신규 이벤트 두종이 추가되게 되고요. 자, 이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제 점검이 진행되는 중에 이벤트가 나올 것 같고요. 업데이트 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르타 등장 기념 그랑웨폰 확률업 소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점검 후부터 2월 4주차 점검까지 진행되고요. 어, 이번에는 100% 게이지를 채우게 되면은 확정 오르타 SSR 그랑웨폰을 받게 됩니다. 어, 오르타 SR만 확정으로 얻게 됩니다. 옆에 화살표가 있는 거 봐서는 이제 오르타 말고 다른 거 키우고 싶다, 다른 거 뽑고 싶다 하신 분들은 화살표 눌려가지고 이제 기존에 뽑기로 뽑으면 될것 같고요. 자, 오르타가 추가되면서 이제 컨텐츠가 추가되고 변경사항들. 여기 내용은 이제 오르타 관련 내용, 뭐, 업적들, 그리고 뭐, 인연도 등등, 이런게 이제 새롭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랑웨폰과 아티팩트가 새롭게 1 2종이 추가됩니다. 어, 그랑웨폰은 R등급, SR등급, SSR등급. 어, 이름을 보니까 살짝 일본 느낌의 사무라이 느낌으로 나오는가 봅니다. 다 이름들이 약간 일본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관련된 그랑웨폰 2년도 퀘스트 뭐 이런 게다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비속성 관련 아티팩트 다섯 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나그네 무사를 제외한 네 종은 오르타 등장 기념 그랑웨폰 확률업에서 획득할 수 있고요. 나그네 무사는 오로지 이 스토리 이벤트에서만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빛속성 존영 공격력 올라가는 그런 아티팩트일 것 같네요. 이게 스토리 이벤트에서만 나온다고 하니까 아 요거 또 이제 업데이트 후에 직접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신규 의상, 요거는 이제 결투장 보상이제 결투장 보상. 이번 시즌은 라스, 라스 의상으로 나왔고요 결투장 손이 이벤트에 따라서 지급하는 라스 전용 코스튬입니다. 왼쪽부터 전장의 지배자, 그 다음에 전장의 영웅, 결투의 달인, 결투의 기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왕구 퀘스트, 그 다음에 배틀 모드에 각각 빛속성 관련된 것들 추가되었고요 왕구 퀘스트에서 이제 정령석 상자 깔때 이제 빛속성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시면의 회랑에서는 빛의 회랑이 추가되고요. 각 난이도와 오픈 조건은 다른 시면의 회랑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투장 등급과 관련된 신규 칭호가 두 종이 추가되었고요. 하늘의 별을 쫓는 이 칭호가 생겼고 이거는 결투장 레전드 등급 상태로 시즌을 종료할 때 받게 됩니다. 최강의 자리에 오른 이 칭호는 결투장 챔피언 등급으로 시즌 종료할 때 받게 됩니다. 토벌의 보통 나디노에서 이 알플러스 등급 방어구가 드랍 확률이 상향되었고요. 무한의 소거 실현 중 7층의 역병과 8층의 울렁증 이 이름을 출혈 스톤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해당되는 그랑웰폰의 패시브 효과와. 아티팩트로 저항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무한의 서고 6층에서부터 8층에서 몬스터에게 입히는 데미지가 정상적이지 않던 현상 수정되었고요 무한의 서고 5층에서 8층까지 일본 몬스터의 방어력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강림전의 입장 시에 몬스터의 체력 80% 이상만 남은 던전에 입장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됩니다 어 이거는 굉장히 좋은 패치죠 들어가자마자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들어가서 뭐 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체력의 80%가 이상 남은 던전만 들어가도록 개선됩니다. 주얼 상점이 또 개선되고요. 일반 교환의 s r 그랑웨퍼 선택상자 SR아티팩트 선택상자 R등급의 빛의 정령석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s r 그랑웨퍼 선택상자에서는 주간 교환 횟수 2회 그랑주얼은 총 2천개가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아쉽지만 오루타의 그랑웨퍼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SR 아티팩트 선택 상자가 있는데 이것도 주간 2회 교환 가능하고요 그랑주얼 여기도 똑같이 2000개가 들어갑니다 선택할 수 있는 목록에는 좀 이렇게 적혀있는데 흑마녀의 모자 마법 공격력 증가고요 광기의 만 이거는 보스 공격력 압도적 전제 이거는 물리 데미지 그리도르의 등대, 요거는 땅속속 데미지, 그 다음에 잡히지 않는 날, 요거는 물속속 데미지, 악령이 깊던 숲, 요거는 어둠속속 딜 오르는 거고요. 붉은머리 윤병단, 요거는 민첩 증가, 성벽의 수호자 방어 증가, 창공의 소망, 바람속속 데미지 증가, 쏟아지는 불꽃, 요거는 불속성 공격력 증가, 신부의 눈물은 공격력 증가입니다. 이 중에서 꼭 필요한 거는 흑마녀의 모자, 신부의 눈물. 압도적 전제, 요렇게 세 개는 딜 자체에 엄청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꼭필요하고요 자, 붉은머리 연명단, 민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건 이제 결투장에서 아주 잘쓰이고요 자, 일단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이거는 좀 괜찮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자, 신규 그랑웨폰과 아티팩트는 추후에 주월 상점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요건 이제 한, 한달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이제 막 나온 거기 때문에 요는 오르타가 나오고 좀 한참 지나서 추가될 것 같습니다. 편의성 부분에서는 가방에 추가 확장 가능한 상한이 500칸에서 700칸으로 증가되었고요. 점검 이후 획득한 복주머니 아이템은 겹칠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최대 동주머니는 10개까지였는데 100개까지 겹치는 게 가능하고요. 은복주머니가 최대 10개에서 30개까지 겹쳐지도록 변경됩니다. 아니 이거 이왕 하는 거 은복주머니도 100개까지 하지 왜... 또 은은 30개야 이게 계속 애매하네? 그리고 채팅창에서 선멸전 참가 알림을 제외하였습니다. 자 채팅 시스템도 이제 많은 의견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메인 캐스트의 보스전 입장 시 u i 의 공략 정보와 천 그랑위폰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어, 이제 유저들의 공략 나온 그 정보들을 이제 인게임에서 어떻게 볼수 있도록 이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유비 분들 그리고 공카를 잘안 보시거나 정보를 좀잘안 찾으신 분들도 여기 인게임 안서 이렇게 정보를 볼수 있도록 개선이 되는 것 같네요. 이 해당 내용들은 나중에 더 보기 편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QE와 세리아드의 해방 스킬 사용 후에 잠시 대기하는 시간을 줄였고요 그 초월 결과 연출을 터치로 스킵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어, 요거는 굉장히 맨날 광클해서 스킵이 되나 광클하고 있었는데 안 됐던 거였네요 제대로 스킵되는 연출이 추가되었고요 다음 지역에서는 4챕터, 5챕터, 6챕터의 왕국 퀘스트 대상 몬스터의 스폰 수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어, 요거는 굉장히 필요했었는데 드디어 업데이트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필드에서 몬스터 처치 시 오르타의 그랑미폰 및 신규 아티팩트, 그리고 빛속성의 정령석을 획득할 수 있고요. 향후 업데이트 예정인 7챕터에서 획득 가능한 몬스터 소울로 오픈하는 이 잠재 능력의 밸런스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게임 내 그랑사가 공식 웹툰 뭐 9화부터 11화까지 보러 가기가 추가되었고, 아, 요 부분, 요 부분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안개 요새의 외진 곳에 아무 거신이라 불리는 미지의 정체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손에 닿지 않는 외진 곳에서 볼수 있다는 이야기가 라그나데아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과연 요 문구가 왜 추가됐을까요? 새로운 강림전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벤트성 뭐 필드 보스가 나온다든지 어 이거 어떤 건지 내일 한번 업데이트 후에 안개 요새 곳곳을 한번 탐험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점 부분입니다. 프리미엄 상품에 신규 상품이 추가되었고요. 초코 케이크. 그리고 1일 특별 행운 상자가 추가됩니다. 둘다 유료 다이아로만 구매할 수있고요 초코 케이크는 주간 구매 한정 5개, 특별 행운 상자는 하루 구매 제한 1개입니다. 이 1일 특별 행운 상자에서는 배틀모드 티켓과 성목의 열매, 골드, 그 다음에 SR등급의 그랑스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상품에서 지급하는 SR등급의 정령석 상자에 빛의 정령석 추가되었고요 자, 여기 주의할 시점이 지금 점검 전에 구매하면은 이 빛의 정령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괜히 미리 사셔서 어 내일 열지 마시고요. 그리고 패키지 상점에서 한정 패키지 탭 이름을 이벤트 패키지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일부 결제 상품의 금액 표시에 천 단위 구분자가 누락된 현상을 수정하고요. 자, 다음 2월 10일 점검 후에 판매 종료되는 상품입니다. 친구 나눔 패키지 없어지고 1위 기념 레벨업 패키지, 그 다음 다이아 패키지, 골드 패키지, 요렇게 네 가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르에 관한 내용들인데, 와,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오르들이 수정되고요. 자, 이 퀘스트 부분이 중요하니까 여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저 왕국 퀘스트 던전. 여기 전투 시작 위치에서 넉백을 맞았을 때 맵에 캐릭터가 끼이는 현상 여기 수정되었고요. 자, 피어즈 퀘스트 던전에서 루인을 공격할 때 타이머가 노출되지 않는 현상 수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락 던전에서 특정 상황에 화상 스킬이 발동되지 않는 현상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명예 업적에서 강림 몬스터 처치, 보스 몬스터 처치와 업적 보상 수령 카운터가 작동되지 않는 현상 수정되었다고 하고요6 챕터의 에피소드 9 인연을 찾아서 여기서 수색을 방해하는 악취에서 바나무 몬스터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현상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어 아무래도 현재 버그로 클리어했던 거 지금 싹다또 새롭게 막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랑웨폰 아티팩트 중에서는 나마리의 SR웨폰인 실피드의 스킬 공격 적용 범위가 좁은 현상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실피드의 공격 범위보다 조금 더 넓다는 거겠죠. 그리고 코벳의 최대 사거리에서 스킬 사용 시 데미지 표시가 늦게 출력되는 현상 이 이거 바뀌게 되고요. 어 결론은 실제로 플레이할 때는 어별 차이가 없다는 점 데미지 표시가 늦게 나오는 거, 다시 원래대로 빠르게 나오는 거,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코벳은 Q 의 R 등급 그랑웨폰이고요 자, 그다음은 이제 그래픽적이나 뭐 표기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PC 버전에서 뭐 캐릭터의 그랑웨폰 음성 출력 중뭐 이어폰을 제거할 경우에 게임이 멈추는 현상, 요게또 수정되었다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업데이트에는 새로운 컨텐츠, 복무의 재단을 선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2월 마지막 주에 업데이트에 이제 복마의 재단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복마의 재단은 그랜드 오픈 하자마자 알려줬던 그두 개의 컨텐츠 중에서 하나인데요. 바로 경쟁 컨텐츠입니다. 자, 시즌별로 진행되는 거고 하루에 한번 도전할 수 있고 이 시즌의 누적 성과를 기준으로 경쟁한다고 합니다. 태그 전투 방식으로 3명의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고요. 토벌전에 하는 캐릭터 세개가다 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 필드에서 했던 것처럼 캐릭터 하나하나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캐릭터를 출전시킬지 어떤 웨폰과 아티팩트를 조합할지 그리고 어떤 방어구로 세팅할지 고민하게 하는 그런 컨텐츠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태그 형식이니까 속성별로 몬스터가 나오고 그 몬스터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데미지로 잡냐 뭐 이런 식으로 경쟁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이렇게 미리 2월 10일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점검 후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그리고 오르타, 그랑웨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